경북도가 20일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한 대구 포항간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철도 사업은 국도교통부가 지난해 7월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추진 방향에 따라 경북도가 구상한 신규 사업으로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구 경북 메가시티 구축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구선, 중앙선, 동해선 세계노선을 경부선과 연계해 수도권전철 1호선과 같은 광역전동열차가 도입되며 총연장 90.4km에 9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는 일반철도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하는 사업 유형으로 광역철도 운행을 위한 도시철도형 전동차량 구입, 일반역사정차를 위한 통신시스템 구축 및주박 정비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노반, 궤도, 시스템 등은 기존 철도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사업비는 줄이고 이용편익은 높이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경북도는 밝혔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0분 배차 간격에 대구권 광역철도에 투입 예정인 최고속도 시속 110km 전동 차량 기준으로 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하면 대구 포항강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7개역에서 하루 왕복 3 8회 정차해 철도를 통한 일상적인 교통 수요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대구 포항과는 KTX가 포항 직결 편성이고 무궁화 일반 열차는 지난 12월 영업을 개시한 아화 서경주 안강 신설 역사 정차가 하루 왕복 4회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노선교통에 따른 지역 민의 체감도가 떨어져 철도 교통 수요 확대에 따른 파급 효과를 위해서는 광역철도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대구, 포항 간 광역철도가 현실화되면 대구, 영천, 경주, 포항 등 대구, 경북 거점도시에 촘촘한 광역교통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역사 주변 개발이 쉬워지고 인구 유출 방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구 포항근 생활 경제권 단일화가 현실화되고 대구 경북 메가시티의 기반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자체 수요 분석 연구 용역으로 구체적인 노선 구축 방안과 당위성을 마련한 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 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영천, 경주, 포항 간 곳곳을 광역철도로 연결해 출퇴근이 가능한 하나의 대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대구 경북 경제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구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